아직 안 끝났어? 더 고통받아야 돼? 왜?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직 안 끝났어? 아니 아니 아니.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. 아 잠깐만 아니할수 없어 아니할수 없어. <웃음> 이제 DLC 이제 이제 끝나지 않았나 이제? 쓰레질. 오 이런 걸본적 있습니까? 아 그래요. 어 근접이랑 활 섞이는 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래요. 그럴 수 있죠. 아 안돼. 독이라니. 와 어, 독이라니. 돌아가고 싶어. 에이, 에이 여긴 또 어디야. 아니. 어. 아 생각 없이 가다가. 아 어. 오. 저건 또 뭐야 죽어라 이 그물 no. 뭐야 뭐야 뭐야 야 이제 움직이기까지 하냐? 건넘네 진짜 진못 없애나? No. No. 아팔을 이용하면 잡을 수 있다고요? 아 그러네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oh. 어이씨 깜짝이야 Surprise.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씨 아왜 갑자기 나타났지? 뒤에 뭔가 있었나? 야 무슨 피라미드 들어가는 거 같네요 아, 최선, 핫트푸은목소리를좀낮춰주세요뭔 핫도플은... 소리야? 푸른 핫도, 하트푸른. 핫도, 아니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안 돼, 아, 돼. 돼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와 잠깐만 주위에 있으면 이제 독이 나.. 와 이게 도대체 뭔가요? <웃음> 아니 이건.. 아니 어떻게든 어떻게든 독을 걸리게 하려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체가 됐을 때는 독이 안 나와요 악랄한 놈들이었으면 은 시체가 되었어도 도, 이제 독이 나오게끔 하는 거 <웃음> 이거보다 더 <웃음> 나쁠 수는 없을 거야 예, <웃음> 진짜 사탄 아니냐 진짜? 죽어라 뭐야 이건? 와독 나오네 죽으면서 어우 oh, 마 <웃음> 아 저기서 구현이 됐구나 썩을 것들 진짜 얘네들은 복에 안 걸리겠죠? 그쵸? 복안 걸리겠지? 독을 쏘는, 쏘는 놈들이니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다들 뒤이앞 점프가 필요하다 아 이거구나 좋았어 음... 잠깐만 그러면 이거 팔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? 아 생각하기 도 싫다 팔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보조적으로 원그릴를할수 있는 걸 하나라도 달아 놔야돼 여기 좀 <웃음> 어, 아, 뭘까 대체 아니 무슨 인디아나 존스냐라고 근데 이게 끝이에요? 나 잠깐만 아 뭐야 그럼 떨어지긴 떨어져야 돼 여기를? 하하하 <웃음> 아씨, 뭐야? 이거 잠깐만. 아, 저거 안개, 안개 숲인가? 거기서 만났던 비슷한 친구들이네. Nope. 어, 뭐야? 맞지도 않네. 이제 oh, 아예 안 맞잖아. 저거 어떻게 깨라고? 이거, 이거 뭔가 기믹을 풀어야 되는 거 같은데. 아, 돌아버리겠네. 진짜. 아, 씨, 어떡하지? 아, 잠깐만. 뒤에 나오나? 애들 뭐안 오는 거 같은데. 아, 어, 어, 아우, 그게 복사하자. 아씨, <웃음> 아씨. 아, 화터풀이 어디 있는 거야 대체? 아, <웃음> 좀 수상한데? u nom, 했어이했어 m y 들 u n 들 어? 음, 음. 아 <웃음> 죽는건 나였 y 요 <웃음> 어? 무덤 이제 안없어도 되네요 야다 죽었다 1대 1이면 내가 안 지지 야 근데 이거를 버텨요 얼마나 단단한 거야 얘들. 얘네들.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내려가는 건맞거든요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 차라리 여길 가볼까 여기도 좀 쥐려 바치긴 한데 어 여기도 심상치는 않은데 수리가좀 필요하니까 아 잠깐 수리분말 아 수리분말 <웃음> 그럼 저기는 갈 이유가 없다는 건가 여기가? 그러면은 그 바닥에 가시는 곳 있죠. 거기를 일단 가긴 가야 된다는 거네요. 확실한 거는. 전함이라도 없어가지고 데미지를 좀 낮추자. 어? <웃음> 아씨, 토 어. 안녕하십니까? 어. <웃음>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아니. 아 잠깐만. 아니 아니 아니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선생. 아 잠깐만. 아니 할수 없어. 아니 할수 없어. <웃음> 할수 없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씨, 이건 너무 많잖아, 이거는. <웃음> 아니, 너무 많잖아, 이거는. 스위치 있죠? 스위치를 찾아야 거든요 무서워. 아 함부로 내려가면 죽어. <웃음> 어디, 아, <웃음> 아! 씨, 화토풀 어디있냐고 일단 내려갈까? 내려가고 일단 생각을 해볼까? 내려가서. <웃음> 이하 화토풀 있다. 여인가 보네? 아, 잠깐, 이거 화토풀 봤나? 파토풀 아닌 것 같은데, 아, 아닌 것 같은데 <웃음> 느낌이 쎄하거든요 진짜 저기 가면 안될것 같다고 좀그좀 그, 좀 있어요 머리 위 비행도 효과 아파톡풀이냐아 <웃음> 이게 좀 궁금했어요. 과연 이게 구라인지 진짜 한 잠을 보려고. 근데 아무리 봐도 물에 물에 있으면 뭔가 좀 의심이 되거든요. 이거 혼돈의 모짜리에서 본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핫토플 있다는 거야? 이 진짜 핫토플 있나? 아 저기 핫토플 있긴 하네 저기 보기긴 하네 쓰레기가 아직 안 끝났어? 더 고통받아야 돼? 왜? 아직 안 끝났어? 이제 디울 이제 이제 끝나지 않았나 이제? 왜? Why you b u l l y me? 그 내려가는 길은 있는데 올라가는 길은 없어. <웃음> 진짜 못된 심포거든요, 진짜.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앞으로 직진하는 길밖에 없어. 이것도 보세요. 이거 못 올라가요, 이것도.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. 이 정도면 화터풀 하나 좀 챙겨줘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면? 아이 정도면 화터풀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아, 보스 아, 보스 좀안나보네 설마 아니지? 아! 아니! 아니! <웃음> 뭐야! 아, 제발 아, 이거 참 <웃음> 아야 기분이 더럽네 이거 진짜 네 그, 그런 거 있죠 무조건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레벨 디자인 이게 정말 악독한 거거든요 떨어지는 거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아 잠깐 여기 반대쪽이라고 했죠 아 여기 잘못 왔네 또 그냥 가야 돼아 어디가 어디야 이거 일단 해봐 해보자 그냥 아, 짜증나지 않나요? 난 이렇게 지금 불합리하게 하고 있는데 몬스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게임을 되게 편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와 저걸 또소원는거 수원한... 음, 아니야 그거 이거 바로 보스에요 아니면 또 진행해야 돼요? 아 바로 보스에요? 아 바로 보스 아니면 끌려고 했지 그냥 <웃음> 음? 뭐야? 보스가 어디있는거야 와아와 아. 와, 독도 써? 치겠다 진짜 불에다가 독을 쓴다고? 치고 아니야 진짜 아니 계속 날아요 아 여기 왜 이렇게 날아 얘아 물론 용이니까 나는 거나 밖에 맞는데 완전 양아치처럼 하자 아이고 와한대 맞으면 반 피야 <웃음> 안 돼, 아, 이거 너오아 아, 씨못 생, 겨 졌어 <웃음> 아이고, 힘들다. 이제, 그러면 이거, DLC, 이거, 첫 번째 DLC, 끝이에요 그러면 은 이거, 이게 끝인가? 삼형제 모습 남아있다고요? 아 다음에 합시다 힘들다 어 나중에 하자 그러면 그때 길좀 알려줘요 <웃음> 아니 길을 일단 돌.. 돌아다닌데는 다 돌아다녀본거 같은데 더 있어?